상단을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린다면 어떨까요? 하단을 하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정리 매매를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가 되어서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최근 영상에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였는데요. 어떻게든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했으나 장이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던가요? 하루 종일 호가찬을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하진 않던가요? 이것은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세가지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 추천을 받는다. 최근에 주식을 하고 있는 지인이 괜찮은 종목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남이 알려주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에 확신을 하시나요? 만약에 수익을 보게 된다면 알려준 사람에게 또 알려달라고 할 것이고 손해를 본다면 종목을 추천해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평생 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면 고개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는 법을 배워야 한답니다. 두 번째,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려고 한다. 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하한가 따라잡기, 심지어 정리매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달를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린다면 어떨까요? 하달를 하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정리매매를 들어갔다가 상장폐지가 되어서 휴지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엄청난 리스크를 두고 수익이 났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 공부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주식 공부를 한다면 종목 추천을 받을까요? 돈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스스로가 종목을 대충 고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손해를 보았더라도 실패를 하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을 터득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는 것이 엄청난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존리 대표님이나 워런 버핏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주변에 말을 할때 콘텐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었는데요. 저는 섣불리 대답을 못하였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답변을 할수 있겠는데요.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하니까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